안녕하세요. 한분씩 지금 이 시기에는 어디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지 어느 동네가 좋은지 뭐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어디 아파트 어느 위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죠.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오를 만큼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뭐 수승구 할것 없이 최고 시점을 찍었고요. 뭐 달서구 서구 중구 남구 그리고 동구도 할것 없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찍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아파트가 좋다 말다 이런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수성구 수성구 하지만 수성구도 강남하고 틀리기 때문에 실제 이와 같은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강남하고 비교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지금 대구 인구도 빠져서 사실 서울로 올라가는 거고 경북 경남 어디든지 다 빠져서 안전한 뭐 서울 서울 투자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강남 서울로 올라가지만은 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일은 향후에 할시 없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무조건 예전처럼 수성구, 수성구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죠. 발서구에 오래 살았던 분들, 뭐 오래 살았던 분들은 여기 정주구 살면 여기가 최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서구에 오래다 살았던 분들은 서구가 좋은 것이고 남구, 중구, 홍구할것 없이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굳이 지금 투자를 위해서 수성구로 간다, 지금 투자를 위해서 뭐 남구, 중구로 간다. 이런 어떤 위치를 보고 투자하는 시점은 아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오를 만큼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수승국뿐만 아니라 달 서구 서구 북부 다 올랐습니다. 북부도 오를 만큼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가와 상가주택은 틀립니다. 무조건 상권이 있는 곳, 무조건 위치가 좋은 곳, 조건 입지의 선택이 중요하죠. 하지만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는 내부 구조는 대부분 거기서 거기죠. 사실 뭐 우리가 너무 비싼 아파트를 한 번씩 보게 되면 뭐 아파트에 금발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지금 뭐수중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10억 11억. 사실 아파트 자체에 그만큼 돈을 쏘다 부들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아파트에 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 그만큼 아파트를 구입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아파트 원가로 따져보면요. 뭐 건축 원가, 마찬가지 따져보면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높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뭐 33평, 2평, 사실 뭐그 10억, 8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돈 있으면 상가 건물 삽니다. 대출받아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 수익, 마찬가지 그뭐 이자 내고도 뭐 조금이라도 남으면 남는 거고, 세월이 지나면 집가 상승이 발생되는 것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가구주택, 상가주택, 상가통금물 다 똑같습니다. 단지 예전을 비교해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 자체가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뛰었다는 게 이제 뭐 어떤 투자에 가장 중요한 이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아파트 뭐, 금액이 뭐 3억인데 뭐 10억이 되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상가 3억짜리가 10억 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리고 상가 3억짜리 아파트, 뭐 상가도 잘 없습니다. 사실 보통 아파트와 상가 비교를 하면 은 금액 차이가 조금 나긴 나지만은 사실 우리 8m에 어, 흐름한 상가 4억짜리가 10억 준 사례는 있었고요. 5억짜리가 10억, 16억, 뭐 18억, 20억까지 재개발로 보상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급격하게 가격이 뛰어서 그만큼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아파트 갭 투자를 하는데 지금 갭 투자의 개념은 아예 사라졌죠. 단지 내가 살면서 가격이 오르면 좀 낫지 않을까. 물론 가격이 오르면서 뭐 단기적으로 좀 팔면 차익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나 정도는 몰라도 지금 입장에서 굳이 뭐 남구에 있는 분이 수승구를 간다. 수승구에 있는 분이 다른 곳을 갈 필요는 거의 없겠지만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뭐 돈이 갑자기 급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업을 하다 보면 아파트나 주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죠. 굳이 뭐 달서구에서 투자를 해서 수송구다. 아니면 서구에서 투자를 해서 수송구다. 뭐 중구에서, 남구에서 들어와서 수송구다. 뭐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지금 신가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자기 동네에 오래 다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고마고마한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상가와 상가주택처럼 뭐 입지를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도 크게 없다. 지금은 거의 최고가를 찍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만큼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려간다면, 사실 얼마나 내려가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물론 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를 우리가 구입한다면 좋겠지만, 그래야 할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이 구간 정도, 이 구간 정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뭐이 바운드리 내에서 놀아야 되지 너무 외곽으로, 외곽으로 가는 거는 사실 옳지 못하죠. 아,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 알파지고 이쪽으로는 뭐 사실 뭐 계속해서 개발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굳이 외곽으로, 외곽으로 이를 뻗어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안에서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뭐이 안에서만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뭐 신축아파트든 구축아파트든 극하게 뭐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극락, 그파락했을때급매물을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대부분이 워낙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기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왕이면 준신축이든 신축이든 분양아파트든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중요하지 입지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왠지 이 내부 안에서만 내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이 내부 안에가 더 낫고 더 낫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가는데 여기도 사실 우리가 보다시피 가격이 워낙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가기에는 굳이 그 많은 돈을 주고 높은 금액을 주고 이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 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은 대부분 아까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고마고마합니다. 어디 가도 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서 보면 꼬가죠. 아유 예쁘다. 그런데 사실 건축 비용으로 따져 보면은 이그 정도 10억, 11억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는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하는 분들도 이신는거 아니냐. 물론 돈이 많으면 뭐가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그렇다 보면 좋은 위치에 사실 뭐 불을 누리기 위해서. 일명 사자들이 모여있다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에 살고 신분을 유지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면 좋겠죠. 그는 이론적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는 입지도 중요하고 상권도 중요하고 뭐 학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구입해야 될 아파트들은 무조건 가장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구입을 해야 된다. 위치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만 들어가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요. 사실 여기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남구에도 마찬가지고 군구에도 마찬가지고 동구에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동구도 그렇겠지만 마찬가지 경산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외곽지의 수성구 알파지구나 연호법조타운 마찬가지 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바운드리에서는 충분히 놀아도 충분하고요. 물론 서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아무래도 서구는 조금 비선호지역이긴 하고요. 서구의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상승했는거는 기본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갭투자나 지방에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러 왔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종 한 번씩 물어보실 때 어떤 위치가 좋습니까? 수송구난구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장 올랐는 금액에서 내려갔을 때에 얼마나 이제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단지 수중구 같은 경우는 3억이 10억이 됐다. 6억 개입 차이가 있어요. 6억 개입 차이가. 여서 뭐 3, 4억이 떨어져도 2억, 3억은 올랐죠. 하지만 뭐 달수구나 중국, 남구 같은 경우는 3억짜리가 뭐 5억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억만 떨어져도 차익은 1억봉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올랐는 금액 대비 뭐 수성구를 갖다 대면 비교가 안 되지만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평범한 서구나 동구나 중구나 어할법 없이 이 바운드리에서 가장 저렴한 부분 같은 그렇게 구입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제 말이 항상 다 맞다고 생각 안 하고요. 서로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당야당 나눠지는 것처럼 로 다른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국립 입장에서 뭐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승구를 선호하고 뭐 동구를 선호하고 중구를 선호하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승구를 선호하는데 수승구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2억짜리가 올라서 5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5억짜리 분양하는 아파트는 잘 없겠죠. 하지만은 뭐 달수구에 예를 들어서 분양 아파트가 6억짜리가 있어요. 하는 아파트가 6억이 있는데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0억에서 5억 내려졌을 때의 갭 차이와 9억에서 2억 떨어졌을 때의 갭 차이는 여기는 2억일 것이고 여기는 5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5억이 당연히 갭 차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이에는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 네가 가장 쉽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 3, 4억대, 비싸도 5억대 뭐이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7억, 8억, 9억, 13억짜리, 15억짜리가 하락을 해서 10억이 되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델하우스 가서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사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꼭 합니다. 아 예쁘다. 그 구축에 살고 있다가 신축을 보게 되면 모델하우스에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예쁘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그림을 그립니다. 예쁘게 해서 얼마나 집을 아름답게 꾸며서 살 것이냐. 그렇다 보면은,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반적인 모든 내용은 깜빡하고, 자꾸 몰입을 하고, 그쪽에서 치우치다 보면 실수도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 아, 예쁘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아이 정도 원가, 충분히 이 정도만 짓는데, 미래 비싸. 이 단가가 뭐, 얼마 계산, 이런 계산을 또 먼저 합니다. 그래,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시느냐, 투자를 하시느냐. 그리고, 여기 달수구에 뭐, 금액이 3억, 서구에 뭐, 3억. 그럴 것 같으면은 나는 서구보다는 달수구가 낫다. 수송구에 5억, 중구에 3억. 그러면 나는 중구가 3억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차라리 2억도 주고, 어, 뭐, 저, 저, 저, 수송구에 2억도 주고 5억을 사는 분들도 있고, 생각의 차이는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드리겠지만 제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대부분 아파트들은 신축 아파트들은 다 고마고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구조나 뭐 타입 이런 거에 약간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뭐 학군이다, 방권이다, 그런 위치에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지금 입장에서는 조건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고요. 물론, 상가주택과 다른 부동산은 틀리죠. 우리가 상권이 있는 위치에서 꼭 수중구보다는 서구에도 상권이 위치한다면 달서구에 상권이 좋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서구 마찬가지. 서구에도 상권이 좋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마가지요런 위치에 남구든 중구든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마찬가지 수중구가 좋을 수있겠습니다만는 사실 수중구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어, 악역 시세 차익을 비교한다면, 동구든 남구든, 서구든, 달서구든, 상권이 위치한 곳에 단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연호법조 타워와 알파지구는 지금 뜨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아무튼 몇몇 분들이 지금 현재 뭐 아파트를 이제 구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의 좋은 아닌 좋은 아니면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에게 묻는다면 제 입장에서는 뭐 얘기를 드린다 하면 지금 입장에서는 무조건수준구만 고집할 필요가 없이 공구에도 신축아파트 많죠? 북구에도 신축아파트 많습니다. 서구에도 찬가지 신축아파트, 서구에도 공구에도 남구에도 다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재 뜨고 있는 위치에서는 방 어, 쪽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 대비 한 가지 동구에 중도시와 구도심지 사이에 한 가지 가격대가 저렴하다면 이쪽 투자도 나쁘지 않다. 물론 임당택지 지역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당택지 지역은 저도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일단은 투시가 워낙 넓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가학비 가격이 저렴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는 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대, 아무리 그래도 또 대구에서 벗어나는 경산이다 보니까 경산과 대구는 물론 아무래도 느낌상 차이가 좀 있죠. 우리가 구미다, 김천이다, 외관이다, 이면영천이다뭐 이런 얘기처럼 그런 어떤 대구 관내가 아니고 외곽이기 때문에 위성도시죠. 그리고 현재 입장.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위성 도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구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가 경산이다 뭐 아니면은 뭐 다사 뭐 이쪽으로 청도 길고 뭐 성주 영천 모든 이쪽에 있는 젊은 층들은 사실 그쪽에 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뭐잘 없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만 대부분 있을 것이고 이 젊은 층들은 다 대구로 이를 하기 위해서나 대부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각의 오래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창, 합천, 청도, 미양 이쪽 군이 이런 쪽에 인구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그 젊은 층들이 대구로 오고 대구에 있는 젊은 층들은 다시 서울로 가고 이렇게 순환구조가 돌아가다 보니까 올해도 영산보다는 대구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임당택지지역 투자를 위해서 걸 갔다 나왔다를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무래도 대구 시내가 낫다. 그리고 외곽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중심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를 급시 벗어나고 뭐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갈 필요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제 내 생각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물어본 걸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개별적으로 참고하시고 그냥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생각이 다 맞다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 중의 한 명이라는 거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